야눈이다 어? 어? 자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, 로젠제입니다 여기 옆에는 <웃음> 투수 마약님이 함께 계십니다. 인사 한번 해주세요, 뭐 안녕하십니까. 투수 마약입니다. 뭐, 설명해드리자면 오늘 연말에 이제 계한마리님께서 거금을 투척하시면서 국내 800m 이상의 산을 등반하라는 미션을 주셔가지고 왔는데, 아, 찾아보니까 북한산이 있더라고요. 원래 혼자 등반하려면 이제 여기 마약님이 같이 오겠다 해서, <웃음> 왜 같이 온 거지? 진짜 계속 몇 번, 몇 번씩 물어보는 데왜 같이 온거야 진짜? 혼자는 쓸쓸하시기도 하고, 아, 혼... <웃음> 새해 응. 이제 살도 뺄겸 응. 운동하러 왔습니다. 아, 살빼 운동하러 왔다? 네. <웃음> 진짜. <웃음> 자, 뭐 오늘 다짐 있나요, 혹시? 다짐이요? 어게 일하고 많이 멀자.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한번 진짜 올라가보죠, 여번 여기 고양이 한번 찍어 봅시다. 고양이가 있더라고. 아, 유명한 애들인가 봐요, 고양이가. 자, 이제 나보다 예를 들면, 뭐. 나 와서 또 이렇게 또비가주시는 애도. 또. 나 간택받은 건가? <웃음> 아, 귀여워 안녕. 어, 여기 보면 우리가 대군대 여기서 지원센터부터 대군봉을 올라갈 거거든요. 한 아, 시간 반 정도 걸리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. 고수 체조 한번 할게요. 맞아요. 자, 일단 스트레칭. 어. <웃음> 쭉쭉 풀어주세요. 어. 왼쪽 분 정말 아재 그 자체네요라고 하는데. 아, 3 2두 사냥. 올해 새해 목표이루기 위해서 갑시다, 자 시작입니다, 갑시다 마치 저희 아버지 등산복장 보시는 것 같아요 어, 정확히 오늘 컨셉 그거야 놀이인 <웃음> 어, 거야, 오늘 컨셉. 이 목포시까지 아마 이제 올라가는데 1시간 반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한번한 쉬고 올라가는 건데 우리 시작 시간 몇 시죠, 지금? 지금 10시 3분입니다 10시 3분? 예, 1시간 반이 올라가는데 1시간 <웃음> 반이요, <일단. 웃음> 역시 산에 올라오니까 이 산의 기운도 막 받고 이야 이 새해가 정말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야, 이 기운 여러분들한테도 딱 아시다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거 같다는데 <웃음> 부장님과 사옥이 <웃음> 아그 대리 같은데? 아, 아닙니다 부장님 아뭐 그래? 아니 부장님 뭐 아들이 괜찮아? 아 괜찮습니다 부장님 아이고 뭐 예. 괜찮지? 예, 맞습니다 이정는 그냥 다 같이 있어 아유 아, 주말에 어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,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, 저는 아유, 아유, 아 아니, 늦잠째 생각인데 뭐라고? 아닙니다 아닙니다 젊은 애들은 막 그냥 뭐강요하는건 하... 아닌데 막 이렇게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마대리는 또달려오네 아이 그럼요 부장님이 모르셨는데 오늘 인사 공짜 지배해 그래. 아이고 감사합니다 <웃음> 여러분 멸종 위기종인 흑곰이 북한산을 오르는 모습입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데도 잘 올라가고 있군요 우리 마데리가 어제 야근 몇 시까지 했다고 요 어제? 어제 11시까지 했습니다 아주 정신무장같이 등산도잘잘 돼있어 아주 이1 1시 야근했는데 또 등산 왔죠 또? 그 마데리가 어디 야근했지만 오늘 또 나오니까 기분 좋지 않아 마데리? 아네맞습니다뭐 아무나 못해 이거 이런 거 아무나 못해 어? 살려줘 손 잡아서 올려주는 거 내가 연출 한번 해야지 자손 그러니까 나오게 찍어야 돼 아이고 마데리 그렇지 아이고. <웃음> 어쩌다 같이 가셨나요? 사원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? 아들, 내가 강요했어? 아, 아닙니다. 말해줘. 아니 아닙니다, 아닙니다 이런 거 애들 이런 거 말하지. 내가 속대. 어? 나만 나쁜 사람이 나나? 어? 아유 아닙니다. 이런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줘야 한다고 알았어? 야 이승 인사고 꽃에 반옷써 봐라 진짜. 인사고 가만 안 써줬어도 아, 내가 그냥 주말에 이렇게 해야 되나? 하이야 하이야 하이. 아야. 이게 올라가는 것도 아득스럽지? 빨리 올라가도 젊은애가 이렇게 힘 없어가지고. 아유 부장님이 아직 천천하신 겁니다. 예. 내가 좀 덥긴 하지. 아예 맞습니다 맞습니다. 아유 아유 진짜 극곤 아니랄까봐 이렇게 산에 절단 무슨 산이에요? 북한산 북한산 백운산 올라와서 백운산. 어? 그 갑자기 생각나 백 아, 근데 백운대에 올라가면은 어? 백대문에?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방금 개발한 것 치고 굉장히, 어? 센스 있지 않아? 아, 정말 센스 넘치십니다. 역시 젊으셔요. 1년 네. 채우고 그만둔다, 진짜. 어, 예? 영상 얼마나 려요 영상? 영상은 아직멀었어 아주 멀었어요 아, 그럼. 반, 반도도 썼어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아주 멀었어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반도가 네. 왔어. <웃음> 내가 원했던 대답은 이게 아닌데. <웃음> 얼마 안 나왔다, 이면서. 여러분들 우리 특수 사원들이 하도 뭐라고 고민을 고민하니까 그냥 뭐고이 굴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. 음음음 한번 누워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음음음음음 어, 우리 끝났나? 아! 아, 아직 겨울이에요. 자러 가세요. 얼었어. <웃음> 미끄럼틀 탈수 있겠는데 이거? 어? 제 차에 타지 마십시오 아.. <목소리가> 아, <목소리가> 아 잠깐만.. 어, okay. 어때요? 아 어때요? 에버랜드 갔냐는데요아겠네이잘 찍었지? 찍었나? 잘찍 찍기... <목소리가> 어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잘 찍혔다, 목소리가> 어, 찍었나? 배운대가 저기 0.2km라고 하거든? 저 위에 저 사람들인가? 어 맞네 저기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본게 아니라 저 저기 절벽인데 저기를 지금 줄 타고 넘어가고 계시는데요? 쉐또 굴러 떨어지면 죽는데? 아, 안벽에 절벽을 그냥? 에이 설마 저기 아니겠지 설마 맞는 거같다 <웃음> 맞는 거 <것> 같다고? <웃음> <웃음> 아 설마 에이 안될 거야 에이. 저 목숨과 핸드폰 중에 목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떨굴 거 같으면 그냥 주저 없이 그냥 던져버면거그 그래,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<웃음> 어 진짜 빡세 뭐야 여기. 진짜 빡세 풍경 진짜 안 하는 오지네요 여기가 서짜윈피안 했으면 못올나왔다니까 근데 여기가 거기에요 그 그러니까 내가 에이 설마 저기 아니겠지 설마 저 조금만 올라왔어요 조금만 올라으니까네자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뭐 같은 거요 길 없어요? 길이 올라가. 없어 와 이거는 진짜 좀... 위험한데? 오, 오. 진짜 조심해요 방송 안 해도 해 아, 여기 얼마 안 나왔어 저기가 정상이야 저기가 저 여기가 정상이야 정상이야 네. 여러분들 네. 이 고양이도 있어? 어, 고양이 어떻게 어, 올라온 어, 거야 이거? 자 정상 얼마 안 나왔다 이제 와, 이쁘다 이뻐 저기 보이십니까? 저거 저 뭐야? 잠치타워야 <웃음> 저기 예. 말도 안 되는 진짜 여러분 우리 올라왔어 여러분 들 우리 올라왔다고 편했어 우리가 자 여러분들 지금 앞에 지금 기다리고 뒤에 분이 찍어준 형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찍는 곳인가 봐 자 올라온 데몇 시간 걸렸지? 한 10시 5분 부터 있으 지금 2시간만에 올라왔습니다 2시간만에 올라왔어요 형들 적절하게 왔죠 <웃음> 자 동생 아 정상 아